집합 참회하고 십선 운동하고 십바라밀를 합쳐서 삼십 어 가지 법문을 해볼까 그럽니다. 에 그러면은 조금만 구식으로 하고 신식으로 하겠습니다. 선인 선과 g h e Lord l d 자비심이라고 하는 것은 무심이 된 다음에 남을 위하는 보호시가 그 원동력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잘못될 경우도 자비심을 가지게 되면 좋게 되지 나쁘게 안 됩니다 왜 그러냐 상대를 벌도 안 주고 용서하기 때문에 근데 용서하는 방법은요. 불쌍하게 봐야 용서가 됩니다. 상대가 나이가 많고 적고 지위가 높고 낮고 재산이 있고 없고 그거 따질 거 없어요. 무조건 상대가 불쌍하다. 속으로 반드시 그렇게 생각을 가져버리면 은 용서가 돼요. 그게 희한한 거예요. 그게 자비심이라요. 그래서 항상 자비심을 가지고 보시하는 것이 사회생활의 진리다. 그 원효대사 말씀이잖아요. 자비 보시는 시법방자이니라그 응? 다음에 이제 어리석은 생각을 뒤집어야 돼. 지혜로 바꿔야 돼. 그런데 지혜라는 게 뭐냐? 현실 긍정적 사고를 지혜다 그럽니다. 현실을 부정하게 되면은 회피 도피밖에 할게 없어요. 그러다가 기회만 있으면 한탕하는 거요. 그러고는 이제 잘못 생각하면 은 11조만 내면 된다. 이건 도둑놈 양성소입니다. 절대 안 돼. 선은 선대로 인과가 있고 악은 악대로 인과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좋은 일 조금 했다고 해서 나쁜 것이 탕감되는 거 아닙니다. 인과법은 절대 그런 것이 없어요. 모르는 사람은 내가 멋을 했는데 왜 이러는가. 부모를 원망하고... 에? 자식으로 원망하고 친구로 원망하고 사회로 원망하고 이래 되면 그거는 인과를 모르는 거예요. 인연도 모르고 인과도 모르고 연기법도 모르고 법을 몰라. 그게 어리석은 거라요. 그런데 인연과 인과 연기법을 알면 그게 지혜라요. 그래서 현실 긍정적 사고다. 그래. 예를 들면은요. 자기가 좀 못났더라도 못났다는 생각을 가지면 안 돼요 부모를 원망하면 안돼 부모가 나를 잘못 만들었지만 은 선택은 내가 한 거니까 49일 돌아다니다 보면 은 자기하고 맞는 업에 딱 걸려져야 생기는 거 아닙니까 부모는 아무리 만들려고 해도 안 돼요 체온이 다른다든지 조건이 안 맞는다든지 그러면 안 되잖아요 심지어 체온만 달라도 안돼 그리고 생존 경쟁이 얼마나 어려우냐면 은그 동생들을 4억 5천만 개를 달고 나오잖아요 정자가 한번 쏟아질 때 3억에서 4억이 나와본다니까 거기서 유일하게 살아남은 것이 거의 백천만금 난조고요 우리가 태어나는 그것만 해도 그럼 얼마나 다행입니까 그게. 천만 다행이지. 조금만 1분만 아버지가 늦게 했으면 못 나오는 거요. 1분이 뭐예요. 1찰나1찰나만 틀어져도 안돼 그런 행운 아들이 자기를 원망하고 부모를 원망하고 조상을 원망하고 이런 사고방식은 지혜가 없어서 그래 특히나 선택은 자기가 했다고 하는 사실을 확실히 알아야 돼요. 절대 부모 원망하면 안돼 그게 업이라 오직하면 백천만금 난조우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오늘날 과학적으로 증명해보니까 맞더라고요 여러분 아무리 큰소리 쳐도 의리가 없어? 동생들 싹 죽여불고 혼자 딱 살아남았는데 뭐 의리 있다는 게 쌍둥이 그놈들은 의리가 있어요 같이 좀 살아보자 어머니 궁전에서 같이 살다가 나온 놈이야 나머지는 전부 의리 없는 사람들이야요 이거 잘 봐야 돼요 그러니까 이 지혜라고 하는 건 엄청나게 중요한 거예요 뭐 거창한 거 깨닫는 소리 해봤자 할 소리 야 그것은 지 혼자 할 일이요 그것은 제 사무 눈이 생겨가지고 현실을 본다든지 전생 내생을 본다든지 이런 것은 자기 일이고 현실은 절대 그거 가지고는 안 돼요 그랬다 하더라도 현실을 긍정할 때 사회적으로 지혜스럽게 행복하게 잘살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거 아주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십악업을 십선업으로 뒤집어버려. 이거 십선 운동이면서 대승불교의 생활 방법입니다. 굉장하지요? 보통 일이 아니에요, 이거. 이 응? 십악업을 십선으로 뒤집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사는 것은 전부가 복노름이라 복. 노름이라, 복. 응? 우리가 행복하기를 바리지 않습니까? 복이 뭐요? 인간을 행복을 추구하는 동물이다 그러는데 우선 복이 뭐요? 알아도 말을 안해 우리 불자들은 참 보통 일이 아니에요. 물어보면 절대 입이 안 열어져요. 말안 하면 나불나불나불 하는데 물어보면 입이 꽉 자물쇠가 자꾸가 착채져버려 그러고는 한다소리가 물어보면 나 몰라 나 몰라 난 처음에 몰라서 그런 줄 알았어 근데 그것이 습관이더라고 하도 천수다란 일을 많이 해가지고 나몰라 다놨다라 이것이 그냥 입이 뱉어 실지는 알면서도 입은 나몰라 나몰라 <웃음> 보통 일이 아니더만 내가 지금 알면서도 말 안하니까 내가 말하는 건데 그 어, 복이라고 하는 것은 좋은 인연을 복이다 그리고 나쁜 인연은 화다 그런 것이야. 그렇죠? 아, 재수가 없으면 운이 나쁘고 재수가 있으면 운이 좋다 그 말은 복이 있다 복이 없다 그렇게 말하지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래서 맨 처음에 부모 잘 만나면 그 인연을 부모 복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다음에 또 말년에 자식을 잘 두면 자식 복이 있다 그러잖아요. 또 중간에 철을 잘어두면 뭐이라고 그래? 처복이고 남편 잘 만나면 남편복이고 가는 데마다 돈 생기면 돈복이고 재복이고 먹을 게 자꾸 생기면 식복이고 매일 일만 생기면 일복이고 매일 얻어 터지면 맷복이고이 복불복이요 이게 복이라는 게 다른 거 아니야? 인생은 복불복이요 간단해 그걸 인연노름이다 그런 것이야 예? 인연이 좋은 건다 행복하고, 안좋은건 불행하고, 그런 거 아닙니까? 응? 음? 그러니까 불교를 좀 생활에 비춰서 공부를 해. 간단하게, 아주 간단하게 넘어가요. 그래야 재미가 있지. 응? 음? 근데 우리가 복을 지어야 받지. 짓지도 않고 받으면, 그건, 받으려고 하면 그건 안 돼. 꼭 천수단 말에 입만 쭉 벌리고 앉아서 우박이나 터지면 그냥 누구탱이나 터져버리지. 그런 짓거리 하면 안 돼. 음? 복은 지어야 돼 전생에 못 지었으면 금생이라도 지어야 받지 그럴 거 아닙니까? 짓는 방법이 뭐냐? 자비보시라 보시를 많이 해 좋은 인연을 자꾸 맺어놔 그럼 어디로 가든지 좋은 인연이 자꾸 오지 않아요 그게 복이라니까요 짓지도 않고 바라는 것은 이것은 기대심리라고 아주 나쁜 거예요 절대 그러면 안돼 많이 지어 그게 이제 바로 어뭐 제시, 법시, 무예시 이렇게 옛날 말로 하는데 요새 말로는 그냥 쉽게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물질적으로 친절하게 이렇게 자꾸 베풀어주는 거라. 그게 바로 보시하는 거예요. 응? 무예시는 요새 말로는 친절보십니다 친절하게. 놀래기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간 떨어지면 큰일 나. 그 다음에 이제 에. 계율을 잘 지켜야 돼요. 지게 계율을 잘 지키면은 자기가 건강합니다. 왜 그러냐? 살생하면은 그 독이 들어가지고 약할 때 걸리게 돼 있어요. 되게 아픈 사람들이 살생 보여 그게. 응? 그다음에 도적질 많이 하면은 일이 될 만하면 또 가져가버려 요 주인이. 그게 사기 당하고 뭐다 닭이 망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도적질을 안 해야 돼. 응? 그 다음에 이제 사음하지 말아야 돼. 사음을 하면은 다른 놈이 또 자기 것을 또 그렇게 처리해요. 예? 응? 그거 어쩔 수 없어. 나무 거 선댔으니까 다른 놈이 또 가져가 버려, 짓 것을. 그럴 거 아닙니까? 이게 보통 일이 아니야. 그러니까 절대 사음을 하면 안 돼. 응? 그 다음에 술 많이 먹으면 안 되지. 술 많이 먹으면 어떻게 돼? 제정신이 아니야. 술정신이라. 이 정신이 질서가 없으니까 행동질서, 사회질서, 국가질서가 싹 깨져버렸잖아요. 이거 보통 일이 아닙니다. 술. 이제 담배까지는 이제 설명이 없어. 개에는. 그러지만 담배도 요새는 하나 더 넣어야 돼. 담배 많이 피면 어떻게 돼코콧구이 굴뚝 돼버린다 대가리는 니꽃진이들어가지고 이제 빠가. 빠가. 빠가. 이제. 응? 이제 폐는 그냥 터져버리고 이 망하는 거요. 그러니까 개를 지키면 건강해진다니까요. 5개만 지켜도. 복짓는 법이 아주 간단합니다. 보시지게. 이것만 하면 간단해. 그 다음에 이제 복을 지어놓으면 받을 줄 알아야 돼. 짓기만 하고 못 받으면 빙신이야이 병신하고 빙신이 달라요. 병신은 육체가 고장난 놈이 병신이요. 그건 알지만 멀쩡한데 속이 빈 놈이 있어 어리빙빙한 이 빙신. 빙신이 그렇게 많아요. 빙신. 그거는 복 지어도 못 받아 어리빙빙하니까 찬스가 넘어가 버리거든 기회가 없어요. 순간 막 넘어가니까. 아주 조심해야 돼그 다음에 이제 복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인욕을 많이 해야 돼, 인욕을. 응? 지어가지고 받으려면은 잘 참아야지. 급한 놈은 이놈이 그냥 못 받아. 그럴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대기만성이라고 있어. 대기만성. 저래도 스님들 가만히 보면은 그 행자 때 직사하게 고생한 사람. 3년씩 한 놈, 6년 한 놈도 있어요, 행자를. 그 놈이 복을 받더라고요. 1년하고 복그중된 놈은 별볼일 없어. 왜 그러냐? 하심도 안 되지. 인욕도 안 되지. 성질이 급해가지고 금방 개 받으면 그냥 돌아댕니기게 바빠서 되는 게없다 그거 되겠습니까? 그게 복이 언제 올지 모르는데 기다리고 있어야지. 가만히. 그래서 인욕 바람이래. 인욕 바람. 응? 그걸 요새말로 한번 해볼까? 그냥 우리처럼 하면은 이... 너무 쉽게 생각해가지고 좋은 말인데 몰라 인욕을 우리말로 하면 참는 거 아닙니까? 그것도 참으라 하면 안 돼요 재밌게 한번 해볼게 참는 자가 복이 있나니 천당과 극락이 저 이것이요 주 부처님을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행복으리라 그렇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같은 얘기를 해도 좀 듣기 좋고 안 잊어버려야 돼. 우리는 좋은 걸 갖다가 금땡이를 갖다가 똥땡이로 팔아먹는 거예요. 근데 교회에 가보면은요, 똥땡이를 포장해가지고 금땡이로 팔아먹더라고. 내가 어려서 가봐서 알지. 응? 교회에 가서 배울 게 있어. 한세 가지만 가르쳐 줄게. 그냥 이유도 없어, 거기는 그냥. 믿습니다. 그러면 끝이에요 아주. 믿이 빠져도 끝이야, 그냥 아죠 믿이. 미쳐버려가지고, 그냥. 근데 우리는 그렇게 안가르치잖아요 있기는 있어. 신이 도운 공동물하고 믿음이 최고다 했지만 깨달아야 된다, 깨달아야 된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깨닫는다냐. 요지를 해가지고 시간이 걸려서 안 돼. 시간이 복잡해. 그렇게 하면 안 돼. 교회식으로 간단하게 처리해야 돼. 그리고 거기는 아주 수입 작게 돼 있어요. 가라사대, 와라사대, 내라사대 이것이 일이야그 응? 성경 말씀, 예수님 말씀은 무조건 하고 가라사대요. 우리말로 응? 부처님 가라사대 그러잖아요. 왈 그러거든. 그 다음에 이제 자꾸 와야 되니까 와라사대. 응? 오면 은또1 1도 내라사대 이것이 일이라니까. 응? 그래저 사람들이 장사를 잘하는 거요. 우리는 그냥 너무 이렇게 마음을 안정을 시키고 참선을 시키고 그냥 막 정신통일을 해놓으니까 돈을 안 내지 않아요. 이 돈이라고 하는 거는 정신 없을 때막 빠지거든요. 응? 아니. 아, 남자들이 술 먹고, 그, 저, TV 나가는 거는 여자가 노래를 막 하니까 되지. 가만히 있으면 줍니까? 안 주지. 근데 우리는 그냥 정신통일 시켜놓으니까 돈이 못 나가겠다. <웃음> 이 장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땅에다가 앉혀놓고 하니까. 그 사람들은 그냥 붕뛰어버리잖아요 찬송가에다가, 그냥 막 기도에다가 막 그냥 뭐 간증에다가 막. 보통 기술이 아닙니다, 그거. 안 당해본 놈은 몰라. <웃음> 자, 그건 그렇고 어쨌든 잘 참아야 돼요. 복은. 그래서 옛날 할머니들이 다 여섯, 육십대 이상은 그래도 참아가지고 오래 산 거예요. 응? 급한 놈은 다 가버렸다니까. 참으면 어떻게 되느냐? 옛날 어른들은 참을 때 입이 나옵니다. 눈이 오그라지고 입이. 그러면 늙으면 입이 복실복실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응? 요새 젊은 여자들은 의사들이 잘못 가르쳐가지고 너소알이 생기니까 가끔 퍼대라 퍼대 그러니까 그냥 막 퍼대다 보니까 입이 쪽 빨아가지고 쪽제비 같든 <웃음> 그러니까 이제 말년에 가면 쪽집이신세요이 그렇죠? 이거 보통이야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참는 거요 응? 또 참기만 하면 안 돼요. 정진을 해, 정성껏 밀어붙이는 거요. 아, 사회에서도 노력은 성공의 어머니라고 그러지 않아요. 근데 노력보다도 정진은 성공의 아버지요. 에? 정밀하게 목표를 향해서 진격하는 거요. 밀어붙여야 돼. 그게 복받는 방법이지 뭐요.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음? 부지런해야 돼, 부지런해야 돼. 무엇을 음. 하든지 막. 잠을 좀덜 자고 말이요. 장자부라도 하는 사람이 있는데 말이요. 이 중도, 이 장자부를 안 하면 종정 되기 어려워요. 종정 하는 사람들 가만히 보니까 잠을 안 자고 가만히 있어요, 그냥. 그러니까 해볼 놈이 없어. 아, 잠을 안잔 놈을 어떻게 해보냔 말이요. 좀 자는 놈이 끼울러야 엇을안할 텐데, 이거 뭐안 하는 것이 없어, 그냥. 수도를 하든지, 생활을 하든지, 뭘 하든지, 부지런하게 정진을 해야 돼. 이 성공은 열쇠라, 열쇠. 이 정진 바람면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복을 받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복을 누릴 줄 알아야 돼. 받아가지고 가만히 있으면, 맞아 죽어요. 도둑놈 요새는 돈만 가져가는 거 아니에요. 근거 없앤다고 죽여본다니까, 죽이부러 큰일이요. 그러니까 뭐든지 이렇게 생기면은 나눠줄 줄 알아야 돼. 그게 지혜입니다. 지혜. 복을 누리는 사람은 다 지혜가 있어. 우리가 어려서 유교 때 보니까요. 인민군이 막 쳐들어가지고 제일 먼저 죽이는 게 이제 그 부르주아 돈 많은 사람. 그래야 이제 나눠먹으니까 공산당은 나나먹어야 나눠 되니까. 그 다음에 이제 유식층 아주 잘생 잘난 놈 이거 죽여야말안 들으니까 그거는. 그리고 종교 이거 싹쓸이하는 거요. 그 이북이 그렇게 해버렸잖아요. 그게 정책입니다. 공산당 정책이요. 근데, 아, 그냥, 면장하는 사람이 막 선물을 얻어먹기만 하고 안 주고 있다가 다 맞아 죽었다고 해요. 근데 많이 베푼 사람은 얻어먹은 놈이 다 싸가지고 하나도 안 죽었어요. 그게 바로 그 복을 누리는 방법이요. 그래서 복은 있는 사람이 짓는다. 그런 말도 생기는 거예요. 응? 그럴 거 아닙니까? 복 없는 놈이 무슨, 복을 지을 수가 있나요? 교회식으로 말하면 이제, 뭐, 가난한 자가 복이 있나니. 그건 없는 놈돈 뺏어 먹으려고 하는 소리지. 뭐, 가난한 놈이 무슨 복이 있어요? 복 없어서 가난한 놈 보고 가난한 자가 복이 있나니. 그건 무슨 소리야, 그것이? 그런 소리 좀 듣지 마시오. 예? 음. 이게, 자, 제대로 봐야 제대로, 봐. 딱 보면. 그 다음에 이제, 복을 누리려면 어떻게 되느냐? 결국은 마음이 편해야 돼. 정신통일에, 그래서 선정산매에 들어가야 중심이 잡혀서 행복할 수밖에 없잖아요. 얼마나 잘 됐습니까? 선정바람에 응? 참선해서 선정에 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그게 최고예요. 그래서 어른들은 행복이 뭐냐? 마음 편한 거다. 마음 편한 거다. 간단해. 아주 간단해. 이제 다알아버렸죠 그러면 이제 복을 짓고 복을 받고 복을 누리고 다되어버렸네 이제. 예? 복탈령 할거 없어요. 그런데 이제 또 복을 비는 법도 있어. 요 이것을 모르면 또안 돼요. 우리가 부처님한테 복을 빌잖아요. 그왜 그러냐? 부처님은 크, 많은 복을 안 쓰고 돌아가셨잖아요. 그냥 그러니까 그것이 이자가 붙어서 그냥 계속 우리가 얻어먹어도 그대로 있어. 근데 우리는 조금만 있으면 다 퍼먹으려고 지랄더라고. 요 이빨이 빠지게 멀라고돌아다든게 이게 안되는거요 그래서 부처님한테 이제 사바사바하는 것은 그 복을 좀 차용합시다 그거요 그 대신 잘되면 또 절에다 갖다 바쳐야 돼 그게 그래야 할거 아닙니까 아예 얻어먹기만 하고 앉으면 괘씸죄 에 걸리는 것이예요 그러니까 아주 조심해야 돼 그래서 복을 빌는 법을 알아야 돼 기도 빌기자 입니까빌도자 기도하는 거요. 그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기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일단 참회를 많이 해야 돼. 잘못된 것 때문에 안 됐으니까. 참회를.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원을 세워야 돼. 발언을 해야 돼. 에? 그러면 돼요. 천하시오. 근데 기도의 대상을 알아야 돼. 자기의 전생이 뭔지. 에? 예를 들어서, 태몽을 알면 참 쉽습니다. 태양을 보고 태어난 사람은 대일예래하고 석가모니 부처님한테 기도를 해. 요딴 데다 하면 안 돼. 그 인연이 없어, 거기는. 에? 그 태몽은 전생에 그 어머니 아버지의 꿈으로 온 거거든요. 다른 사람은 안 가르쳐 줘도 꼭 자식은 가르쳐 줘야 됩니다. 부모가. 태몽을. 그것이 전생사니까. 그 다음에 이제 달을 보고 태어난 사람은 관세음보사라고 인연이 있어요. 그래서 관음기도를 해야 돼. 또그 별을 보고 태어난 사람이 있어. 그런 사람은 신중기도를 해요그 천신이니까 하늘에 신이 하느님이 수천만억 개잖아요. 별마다 다 천신이 따로따로요. 그걸 우리는 하느님이라고 그러죠. 하느님. 하늘에 느님하 있는 님, 해님, 달님, 별님, 칠성님, 별별님이 다 있잖아요. 응? 근데 하느님이 하나님이라 하는그 미친 놈이요. 하느님이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가 아니요. 수천만억 하느님이 계시잖아요. 지구만 허더라도 동서남북 사천왕 있잖아요. 도솔천 하느님, 도리천, 타화자제천 야마천, 중거천, 편제천3 3천 하느님이 또 대표적으로 있어. 그래서 신중태화를 모시는 거예요. 그래서 신중기도를 해야 돼. 별을 보고 태어난 사람은 근데 그걸 모르니까. 절 보고, 이제, 그, 탱화물 을 보고는 귀신 종합창사다. 그런 놈이 있어. 그미친놈들이그 천연 부식한 놈들이라요. 예, 그걸 가르쳐 줘. 예? 하느님 얘기하면 너는 어느 하느님을 믿냐? 물어봐야 돼. 아, 번지도 모르고 하늘 날아가면 큰일 납니다. 천당 밑에 바로 천옥이 또 있어요. 지옥보다 더 무서워, 그거는. 그거 들어가면 그 무관지역이 문제가 아니에요. 끝나버리는 데가 있어. 근데 천옥 알아요, 몰라요? 또 모르지? 물어보라고 하면 물어도 안 보고, 물어보면 또 대답도 안 해. 천옥이 뭐냐면 요새 말로 블랙홀이라고 해요, 블랙홀. 거기 들어가면 작살나버려, 태양도 녹아버려, 태양도. 그게 꼭 엄지손가락만 하대요, 그것이. 그런데도 그렇게 무서운 데가 하나 있다니까. 그러니까 하늘나라 잘못 가면 천의 고아가 되버려 천억으로 가면 끝나버려 그래서 반드시 우리는 알고 가야 돼요 덮어놓고 가면 안돼그 응? 다음에 이제 산신을 보고 태어난 사람 그 산신기도 해야 되잖아요 호랑이 산신 스님들이 태몽이 된 사람은 그 산신기도 해야 됩니다 대개 스님들이 산에 살면서 그 산신이 많이 돼요 공부가 다안 끝나면은 그 산신 담당을 해야 돼. 에? 그거 줄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법당 위에다 산신각을 모셔놓는 거예요. 괜히 그런 거 아니에요. 그데그 다음에 이제 지상에 있는 그 모든 무슨 돼지나 소나 무슨 에? 특히나 소본 사람은 조상신하고 인연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도에서는 그 소를 안 먹잖아요. 에? 그리고 꿈에 속아 보이면 조상이 발동을 하니까 빨리 조상님한테 빌어야 됩니다. 그것도 자시에 빌어야 돼. 아무 때나 하는 거 아니에요. 영이 움직이는 시간이 있어. 영시라고 있어요. 자시. 이런 아주 지혜스러운 게 많잖아요. 응? 참 아쉽습니다. 그래, 지상물에서 태어난 사람들은 전부 지장보살한테 부탁을 해야 돼. 인연이 그래. 이 지장 없으라고 자꾸 지장부설, 지장부설 그러지 않아요. 아니, 맞아, 안 맞아? 이게 신앙과 신행을 분명은 해야 됩니다. 신행만 강조하면 신앙은 힘이 없어져 버려요. 즉시 없어져 버려요. 큰일 나요. 아주 조심해야 돼. 에? 그리고 이제 고무신짝 태몽도 있어요. 어디, 혹시 있는 사람 손 들어봐. 고무신짝 태몽. 이거 출세하기가 제일 쉬운 태몽이야. 없어요? 있어요? 이거는 있어도 말을 안 하더라고 내가 이제 가르쳐 줄게 봐봐 고무신짝 태몽은 연락병으로 가면 출제합니다 신식권 막 돌아다니니까 그래서 우체국에 가면 늙어서 꼭우체국장은해 먹더라고요 가만히 보니까 그리고 이제 재수가 있으면 이제 외무부로 가면 외무부 장관이 돼요 그러면 선거도 안 하고 그냥 최기화 대통령 만 마냥 대통령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냥 에? 아, 그렇게 좋은 태몽을 고무신짝이라고 하니까 웃어버리는데 그렇게 멍청하면 안돼 그래서 꿈보다 해몽을 잘해야 되는 거예요 에? 이건 참 비법인데 내가 오늘 주지심한테잘 보이려고 지금 다가르쳐줘버리야된이 음? 스님들이 대개 보면 신행만 강자지 신앙이 없거든요 이 한국 불교가 힘 빠진 이유가 있습니다 기독교는 신행보다도 신앙이 강해요 그래서 저놈들이 큰소리치는 거예요 갑자기 힘이 없을 때는 신앙으로 탁 무장을 해야 돼 그냥 관세음보살, 임자 붙여서 확 밀어버리면 확 돌아가버려 내가 많이 해봤어요 진짜 이거는 신앙을 안 해본 사람은 아무 소용없는 소리요 해보지도 않으니까 잘 봐야 돼 자, 그러면 이제 더할거 없죠? 복을 비는 법까지 다 가르쳐줬으니까 에? 거기다가 이제 이제 십바람일을또 아까 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육바람일에다가 이제 십바람일을또 하나 집어넣어야 돼네 개를 그게 뭐예요 방편 월 역지 네 가지 아닙니까 방편이 있어야 돼 방편이 세상 사는 데는 자기 관리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또 남을 위해서 힘쓸 수 있는 방편이 있어야 돼 방편 없는 사람안 됩니다 그 유엔사무총장이 지금 방기문씨 아닙니까 만일에 영어 몰랐다 그러면 그 가도 못해 그래요 안 그래요 영어를 잘한 거예요 속이 찼지만 영어를 못하면 속에는 금땡인데 밖으로는 똥땡이 취급을 당하는 거예요 이거 보통일이 아니요 반드시 앞으로 영어를 해야 됩니다 다음 세대는 한문하고 영어를 안 하면 안 돼. 한문을 해야 속이 차고. 예? 자연과학을 알 수가 있어. 그리고 영어를 해야 표현을 해야 되지. 이거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 방기문 장관이 총장 된거 아닙니까? 이름을 잘 지었어? 아주 유엔에 가서 방기는 문이라고 방기문. 예. <웃음> 누구든지 방기는그 <웃음> 얼마나 잘 지었어요. 장명도 잘해야 돼. 이게 장명할 줄 모르면 안 돼요. 에? 재밌어. 불교는 재밌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원을 세워야 해 원. 방편만 가지고 안 돼. 원. 난뭘 해야 되겠다. 내가 부처가 못 되면 보살이라도 되고 보살이 안 되면 그냥 에? 나한이라도 되고 뭐좀 해려고 목표가 있어야 되지. 원이 없으면 안 돼. 어때? 우리의 소원이 뭐요? 에? 각자 우리의 소원이 뭐예요? 아, 부처 아니요 부처 요새 그냥 괜히 통일 통일 그것은 우리 민족의 소원이지 개인 소원이 아니에요 그게 우리 불자의 소원은 불보살이라 불보살 그렇잖아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원을 세우면 힘이 있어야 돼요 력, 원력, 파워 육체적인 힘도 있어야 되고 정신적인 힘도 있어야 되고 영적인 힘도 있어야 되고 다 갖춰야 돼요 힘이 이 세상은 파워게임이에요 힘 없는 놈은 슬퍼요 슬퍼 안돼 개인이나 사회나 국가나 힘이 제일이라니까요 음? 아 대통령도 미국 대통령이 힘을 쓰지 우리는 눈치 보고 있잖아요 속상해 죽겄어 아, 그러니까 미국은 그냥 죄도 없는 이라크 첩으로도 말도 못해 이놈들이 예? 옆에서 보고만 있지 왜 때리냐 말도 못한다니까 그런 소리면 또 맞을까봐 눈치만 찍보고 기회주의로 그거 힘이 없어서 그래 힘이 개인이나 국가나 똑같습니다 예? 누구든지 힘을 가지 그걸 도력이라고 그래 스님들은 도력이 있어요 법력 위대한 정신력을 가져야 돼. 우리 불자들은 그것이 가장 중요해요. 다 끌어다 쓸 수가 있으니까, 응?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지혜가 있어요. 육바라밀의 지혜하고 이그십바람의 지혜는 다릅니다. 근본지라, 근본지, 실상반람 엄청난 지혜를 가져야 됩니다. 그래, 조주 스님 보세요. 조주 스님은 그냥 지혜가 넘치니까 말이에요. 불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러면? 없다. 근데 그 소리 듣고 와서 차할로 없습니까? 그러면? 있다. <웃음> 또 어떤 놈이 차할로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러면? 모르겠다. <웃음> 자신이 있으니까 그냥 마음대로 해버리네요. 근데 그 놈을 계속 물고만 자빠졌어. 그 화두라고. 그러니 무슨 놈은 공부가 돼? 듣자마자 언하에 그냥 끝내버려야지. 그게 힘이라니까요. 지혜의 힘. 무서운 힘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응? 그래야 앞으로 여러분들이 에? 안 되면 여러분들 후예들이 에? 나라를 짊어지고 세계를 주인이 될수 있는 그런 임무를 만들어야 될거 아닙니까? 응? 우리 스님들은 사실 부처님한테 이제 기도나 할 일이고 자기 공부나 하지. 여러분들이 앞으로 잘해야 한다니까. 응? 그리고 쓸 만한 놈 있으면 절로 보내시오. 깎기만 하면 돼. 이건 뭐 의식주가 싹 해결돼 버려 그냥. 가끔